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음, 때로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기도 하고 음,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어 용기 백배 아자 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어, 결국은 하나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음,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불행한 거고, 어, 그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건, 그쵸. 저 멀리 있을 행복을 찾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해요. 음, 그 다음에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것도 역시, 그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미래에 어, 누군가가 우리한테 편지를 했대요. 그 사람이 우리, 내 미래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먼 미래에 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 그게 얼마나 어, 가까운 미래일지 그 미래의 길이가 얼마일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말일 거예요.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래에서 온 편지가 이 보낸 사람이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 미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쵸. 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한 어, 시절을 갖다 보낸 인연일 수도 있고.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음, 나는 그냥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뒹구르고 뒹굴, 있어. 음, 딱히 뭔 생각을 하겠어. 음, 그냥. 이런 저런 음, 뭔가를 음, 해야겠다 내가 마음먹은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하지 못하고 방구석에 뒹구르고 있어 음, 한때는 나도 꿈이 많았지 한때는 꿈이 많았지만 음, 내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음, 뭘 이렇게 하려고 래도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냐 싶을 정도로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갖다가 늘 실망을 시킨 게 아닌가 싶어. 그것이 비단 너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 모든 일을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해. 음. 너의 실망하는 모습, 음, 너의 눈물, 음, 어, 너의 외면, 음, 이런 것 속에서, 어, 나, 물론 그게 다 나의 실수였지만 나의 잘못이었지만 그게 내 뇌리에 가장 많이 남아 음, 너에게 준 아픔들이 오늘 음, 생각이 났어 음,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 관계가 너무 지겨웠어 너무 지겨웠고 아, 아무리 아 해도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나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너의 마음을 음, 아프게 해버리고 말았지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응, 난그게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응, 일을 강행했어. 그게 너한테 아픔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 알고는 있었지만 응, 돌이킬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응, 너무 멀리 와버렸다. 라 너무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음. 응. 내가 돌이키고 싶지 않았었던 건 아니야 그쯤 너무 멀리 와버리고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한테 어 배째란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음, 이,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배째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었대요 음 자기는 이게 빠르게 변해갔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아직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은, 음, 너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고통 속에서, 어, 시간을 지냈어야 됐다. 음. 그럴 수, 바... 여러분들이, 어,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음, 주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은, 어, 빈번해지는 거지. 어, 빈번해지는 거잖아요. 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냐라면 맞아요 그, 한눈판 거 맞아 한눈판 이유는 이 여러분과 의이 생활이 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너무 똑같고 발전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 너무 지겨웠대요 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너무 지겨웠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너한테 아픔을 줬다 음, 내가 너무 못났다 그땐 내가 진짜 못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땐 내가 너무 못났었다 이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 이제 먼 훗날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응, 서로 서로 냉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물론 어 네가 냉정하게 나왔지 나한테 애누리가 없었지 그치 네가 배신감을 느낀 거어 인정해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할 말이 없고 나는 그냥 너의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이 음, 그래 나도 너에게서 뒤를 돌아섰어 음, 그때가 그때가 어, 내가 이, 여기는요 그런 거 같아 가정을 깬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꼭 과정이 아니더라도, 동거? 어, 거의 준 부부가 아니었나. 음. 왜냐하면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다 많이 엮여져 있는 관계 가 같아요. 어, 주변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관계를 갖다가 다 엎었다라는 거지. 음. 이혼한 것 같아요. 어, 이혼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음. 어, 더 이상, 어, 나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펴주고 싶지도 않았다. 음, 내 감정이 힘들고, 내가 힘들고, 이 지긋지긋, 그 생활이 지긋지긋했다. 야, 너만 지긋지긋했겠냐? 같이 사는데? 그렇잖아요. 둘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힘들었게 혼자만 힘들었겠을까? 힘들면 같이 손 붙잡고서 서로 보다 든고 갔어야지. 이이 이 생활이 싫어서 이 사람이 어 도망친 거잖아요. 비겁하게 어 비겁한 변명인 거지.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음 여러분들도 그래 가라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가라. 왜냐면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잡을 수도 없었고 어, 잡을 저것도 없었던 것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이긴 여정을 끌고 왔을 때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참고 왔다 참고 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미련해 보여서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소리를 지르지 그랬니?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던 그날, 너가 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어, 화를 내고 그랬을 적에, 어. 진작에 그렇게 화를 내주지. 어. 너 이거 아니라고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음. 이 친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이제 와서 다 내가 이 노력을 갖다가 더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이 관계를 포기했을 때 그렇게 화를 냈냐 진작에 화를 내지 어이사람 그런 것 같은데 음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만 있고 묵묵 해주는 게 답답했대요 음 내가 이렇게 제대로 구시를 못하는데 어 그냥 한번 화를 내주지 그걸 왜다 참았냐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지 억할 그런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신같이 참고 있어 어, 여러분의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더 쪼그라드는 거지 자기가 더 쪼그라들고 자기가 더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화가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엇나갔다는 건데 그게 너무 어 바보 같았고 그게 후회스럽고 그게 그로 인해서 너한테 큰 상처를 준게 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먼 미래에서. 에이, 그럴수록 잘해야지. 음, 나는 그때, 어, 어,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어, 내가 너무, 음, 철이 없었다. 너무 철이 없었고 너의 마음을 갖다가 살펴 살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면 나는 너한테 남자답고 진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 병신같고 뭘 제대로 하나하는거 없고 힘만 들고 우리 생활이 그냥 너하고 잘해보고자 해서 저기 막 저기 막 사랑을 사랑을 했고 뭔가를 갖다 꿈을 꾸고 일구어 나갔지만 나의 이어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갈수록 힘들어만지고 음, 너의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가 너한테 화가 났었던 게 아니라 나는 나한테 화가 났었던 거야. 어,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해. 음. 아,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음이 사람은 여전히 어그 생활에서 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 아직도 음 아직도 마음은 음 자기는 진짜 헐헐 날고 싶어요. 헐헐 날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어이 사람 조금 눈물 난다 어. 이 사람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 음, 약간 반항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거밖에 이거 못하냐라는 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표현해낸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참아줬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이 사람은 그래 어 내가 헐헐 날고 싶고 어, 남자답게 뭘 하고 싶지만 나는 여기서 어,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음왜냐면이 사람 환경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 발보동 치면 발보동 칠수록 더더 더, 어, 수렁탕에 빠져드는 거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멋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거야 조금 실속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음, 실속이 없어요. 무슨 기획 무슨 일을 갖다가 어, 기획하고 추진하는것좀 좋지만 마지막이 안 되는 것 같아. 어, 그거 갖다 걷어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운이 안 따라줬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니까 매, 만약에 회사를 다녔더라 그래도 도태된 도태됐었고 어, 이 사람이 어 그. 그러니까 제주는 고미부리고뭐 그런 거지. 어. 지, 혼자서 진짜 뺑, 혼자서 뺑이 치고 열리를 했어요. 모든 부면에서 열리를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지. 어. 한계에 부딪혀서 어 그것 때문에 어 항상 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어 약간 어 저기 막 짜증도 내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바보같이 어 그걸 갖다가 받아주니까 더 화가 났던 거지 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을 해야지 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 그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가장 아픈 건이 여러분들한테 줬던 상처가 이 사람 마음에도 상처로 남았대요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가 내 마음에도 상처로 남았어 음. 상처로 남았고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이 사람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게 아직까지도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해 음, 나는 어쩌면 영원히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너에게 줬던 상처 음, 이 사람은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지만 그중거만큼 자기도 아팠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보다 그 상처가 더 오래 간다 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그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어, 인정받고 싶었던 것같아 어, 인정받고 싶었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라 그러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큰 소리 치고 더, 더 모질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어, 이 사람 마음에,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비수를 꼽았지만, 자기 가슴에도, 어, 비수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아. 내 삶은, 어, 너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이 사람은 그런 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내 성격은 전보다 더안 어, 좋아진 것 같아. 어, 성격이 전보다 좀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조금 악에 바쳤다 그래야 되나? 음, 하,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분노만 남아 있다라는 거지. 왜왜 왜 나는 이렇게 해도 해도 안 되고? 왜 잡으려고 그렇게 남보다도 진짜 더 많이 노력하는데 왜내 손에는 그게 잡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음, 그럴 때 있어 음, 여러분도 그닥 어,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 그닥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왜냐면이 한국 사회는 남자가 서, 솔직히 도태되면갈 곳이 없어 음, 남자는 도태되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보다도 그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라는 거지 그래도 여자는 뭐라도 할수 있잖아요 어,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뭐라도 할수 있다는 라 거야 근데 남자는 그렇게 크게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이 어디 가서 누구의 막 비위를 맞추고 딸랑딸랑딸랑 할수 있는 성격도 못돼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저기 뭐야 이렇게 더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렇게 더 힘들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지금은 뭐하고 있냐고요? 어, 그냥 어. 이 사람이 직업이 바 직업이 바뀐 것 같은데, 음 직업이 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직업의 어. 직업의 변동이 있, 있, 있는 것아 그때 어 지금 미래잖아 직업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 음. 직업이 조금 변도 그때 가서 어 그때가 얼마큼의 미래인지 모르겠지만 어 직업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것도 그다 어, 서두르다가 그것도 손실을 입지 않았을까 싶어 음, 그것도 서두르다가 이 친구는 좀 서두르는 걸 갖다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본다라는 거지 맞아요 어, 서두르다가 뭐든지 그래 뭐든지 서두르다가 낭패를 본다 어, 미, 미래에도 이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 맞아 음. 미래에도 여러분과 있을 때처럼 그 똑같은 그 리듬의 반복이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 더 나빠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게 힘이 있고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 더 성격이 괴팍해지는 거지. 안 되면 더 승질내고, 음,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빨리 가려다고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씩 뭔가를 갖다, 그래도 이게, 그거 있잖아. 차선책 같은 걸갖다 마련해 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의 여유는 있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좀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상황은 악화가 돼가지고 그치. 어, 승질만 남은 거야. 승질만. 버럭버럭 어, 버럭 되는 승질만 남아가지고 아주 어 몸이 고달프다라고 봐요. 몸이 고달퍼. 음.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어,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낮지지 않아요. 나지지 않고, 그리고 쪽, 어, 이 사람도 그때는, 음, 조금 나이가 들긴 들었나, 어, 뭐, 시트콤 보고 아마 울고 찔찔거리고 있을 거야. 어, 드라마 보고 울 거야. 남자들 나이 먹으면 드라마 보고 울잖아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한 것 같아. 어, 왜냐면 그, 전에는 모르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소중했다는가. 그때는 내가 왜 노력을 하지, 뭐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 그 후회를 참 많이 한 거, 많이 한거 같아. 어, 그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 음,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했었던가, 뭐 그런 거죠. 어, 맞아. 어, 이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사, 여러분들한테. 어큰 상처를 주고 간그 사람이 미래에 그치 미래에 후회를 하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음 많이 안타까워 한다 그리고 가장 앞 가장 안타까워 하는 거는 어 그런 거예요 음그 여러분들하고 어 정말 다정하게 음. 소중한 것을 지키고 다정하게 한번 해보지 못한 것, 어, 여러분하고 사랑해보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후회스럽다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다 끝났는데. 어,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 남편이라면 상황은 틀려져요. 음, 상황이 어떻게 틀려지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헤어진, 헤어진 전 남친이라면은,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거, 사랑을, 달달아 사랑을 나누지 못한 거를 갖다가 후회를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남편이라면, 그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픈 걸 갖다가 보상해준다는 거지. 어, 남편일 때하고, 전 남친일 때하고, 내용이 달라요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록 내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 어, 우리 파랑새 너의 덕분 때문에 남자라면은 어, 바꿔요 아내예요 아내 어. 파랑새 너의 그 노력과 수고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라도 조금 그래도 저축도 할수 있고 살게 된건다네 덕이다라는 거지 다네 덕이고 나의 부족함을 어, 부족함을 그래도 네가 다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그네도 그래도 사랑 고시를 하고 살수 있었다. 음. 라는 거죠. 어, 그래서 파랑새야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맙고 어,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어, 좀 개팍해지는 거 있지만 어, 그래도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네가 내가 젊었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희생해 준거 정말 고맙고 앞으로 내가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게. 그리고 사랑해. 어,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남편이라면 먼 미래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속삭에서 헤어진 남친이라면 그때 왜 우리가 좀더 사랑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한다는 라 거지. 음, 그때 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너의 인내의 가치를 갖다가 알아봐주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후회를 하고서 땅을 친다. 어, 이 사람은 어, 만약에 전 남친일 경우는이 사람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근데 왜 부부하고 남친이 이렇게 달라요?라고 말. 이 이게 부부일 경우에는 아내가 이 사람의 새는 걸 다. 어 이거를 갖다가 다커버를 해줬잖아.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미래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불을 갖다가 그래 먹고 살 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놓는 게 그게 다 어, 아내의 덕이라는 거지. 음, 그게 다 아내의 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 믿습니까? 음, 네. 1번 카드 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미래에, 음, 에, 미래에서 온 편지, 누가 미래에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여친일까, 아니면 남친일까? 음, 시절 인연이자 시절 인연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지 한번 봅시다. 음, 이게 누구일까요? 어디 보, 어디 볼까요? 음, 아이고 이 성격이 어, 어, 이게 남편일까? 남편이었으면 속좀 썩었을 것 같고 남친이었으면 어. 속 썩을 리가 없죠. 갖다 버리면 되니까. 남친이면 갖다 버리기 쉽잖아. 남편이 갖다 버리기가 어렵지. 어. 상대적으로, 왜냐면 남친, 남편은, 어, 서류도 있고, 애도 있고, 가족이 다 알잖아. 음, 그렇지만, 어, 남친은, 그냥 주변 사람 몇명 아는 것 뿐이고, 음. 뭐, 서류 정리할 것도 없었고, 보따리 써서 내 편견 치면, 꺼져!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웃음> 아무튼이 음, 사람 성 많이 새겼네. 많이 새기고 어, 좀 애들같이 자기 맘대로 한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어, 없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음, 굉장히 궁금한데? 음, 아직 딱히 누군지는 모르지. 아이고 그 이게 그런 것 같아. 내가, 어, 이, 이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하고, 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건 바람이, 어, 거의 9 0예요 그게 누구랑 했냐면은 어, 내 주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음, 내가 아는 사람하고 바람을 폈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아. 아 진짜 어, 구설 어, 관제 구설이지 이게 한마디로 어, 치적 어, 비슷한거지 어. 이게 이거는 남친이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어, 남편이면 더 문제 되는 거고 음. 바람을 피려면 멀리 나가서 피던가 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 그게 꼭 친구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어.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놓고서 어,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그랬지. 어, 그리고 뻔뻔하게. 어. 아 그때는 그때는 내가 음, 철이 덜 들었어. 네가 몇 살인데 철이 들드냐? 어. 아이씨. 철이 늦게 나는 사람도 있잖아. 어. 그리고 네가 잘 나가니까 어, 네가 항상 잘 나가니까 나보다. 어. 그리고 네가 또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예요. 어, 되게 이이 카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1번하고 이거하고 말투가 다르죠. 왜냐면 1번은 진짜 후회하는 게 묻어나는데 얘는 그게 안 묻어나. 어, 이렇게 약간 너무 가볍고 장난하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해. 어, 이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이 대화가 이렇게 막, 어, 카드에서 읽혀져요. 여러분들은 막침 튀고 난리 쳐도 얘가,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할게, 할게, 할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어, 그러고 안 해. <웃음> 딱 시키는 고기까지만 하고더 이상은 안 해. 그 그런 거지. 그러고서 휙 내빼버리고 안 오고, 휙 내빼버리고 안 오고. 음,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니까 맞아요. 휙 내빼버렸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바람을 펴도 그렇게 바람을 피냐고. 그니까 에이, 모르겠다. 아이. 파란색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맞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맞는데 아니 걔가... 야걔 치마 봤어? 그리고 너가 몰라서 그러지? 걔가 날 꼬셨어. 너 내가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다 쭈그러지고 폭사 가서 맛이 갔지만 너나 젊었을 때 얼굴 기억하지? 야 걔가 나 꼬신 거야. 그래서 그랬어. 어.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호기심이란 게 있지 자꾸 꼬시니까 그렇게 됐어 내가 니가 걔하고 머리채를 끄끄댕이고 싸울 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 거예요 어. 아 몰라 자꾸 신경질 내서 니가 하도 신경질 내니까 내가 간 거야 그냥 말안 하고 가서 미안해요 <웃음> 갑자기 그냥 갑자기 가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음. 말은 하긴 했죠 그렇지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뭔가 결론이 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내빼버렸어요. 뭐, 싼 똥, 치우지도 않고, 그냥 다 여기다 벽에다 똥 칠해놓고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진짜,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어. 아이고, 그런데, 파랑새야, 어. 내가, 그렇게 너를 떠나왔지만, 나는, 솔직히,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 난네가 되게 멋있어. 난 니가 너무 멋있어 내가 솔직히 정말 미안해 나 솔직히 진짜 의도된 건 아니었어 내가 걔랑 그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야 정말 그건 미안해 어 그냥 순간적이었고 나도 그렇게 될줄 몰랐어 어 그래서 나도 속상해 왜 속상해 어. 난너 좋아한단 말이야 어. 걔 때문에, 나는 너를 놓아, 나, 너 놓고 왔다, 왔다니까. 걔만 아니었어도, 우리, 우리가 헤어질 일은 없었어. 얘 말투가 이래요. 음. 아우 참. 음. 이 카드, 그, 느낌이 그래. 카드의 느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라는 거요 음. 그래서, 머는 날, 얘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변명인데, 이게 머는 날이 될지, 아니면, 어,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건지, 하여간, 어, 이 일이 벌어진 어 그거보다 미래는 맞아요. 음.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한테 빌기도 좀 그렇고, 아,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남자고 이렇게, 응. 어, 나 이렇게 왔고가 이렇게 좋아. 내가 너한테 빌 수는 없잖아. 어, 네가 그냥 알아서 용서를 해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갈 수는 있어도, 생각을 해.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무릎 꿇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솔직히 너 떠날 때 울, 울었어, 진짜. 어 진짜 울었어. 너 너가 못 봐서 그래. 어이 <웃음> 사람은 그래. 아, 그러고 너도 그 그러, 기집애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어, 내가 응? 그래도 너 어, 그렇게 하고서 너한테 좀 어떻게 좀 용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그렇게 까냐? 그렇게 모른 척 하냐? 응. 그 그래 가지고 네가 어 그래 그래 가지고 네가 얻는 게 뭐였는데 너도 얻는 거 없었잖아. 어, 그러는 거예요, 음. 너도 얻는 거 없었잖아. 음. 그러고, 도 생각을 해봐, 어. 너 생각을 해봐, 어, 생각을 해봐, 음. 물론 내가 사고를 많이 친건 맞아, 어. 어, 사고 많이 친거 맞아. 그래도, 어. 그래도 나는 솔직히, 악기는 없었어, 어. 사고 많이 친거 맞아? 아기는 없었어. 음.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음. 근데 여러분, 뭐이 친구가 조금 지름신이 있거든. 어, 남자도 이렇게 지름신 있는 사람 많, 많아.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거나 안입으라 그랬을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차, 체면치레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그게 중요한 양반이 어? 그 저기 막 그딴 짓을 해야 어. 저기 막 상도라는 게있는 거야 상도 어, 상도도 없이 어떻게 해? 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뭐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건데 난 지금 네가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게 그게 더 궁금해. 뭐 때문에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 거야? 응, 갔으면 끝난 거지. 응. 이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 아, 일본 카드는 좀먼 미래인데, 요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 같아요. 응,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하고 헤어진 지가 그닥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응. 아파라새야 제발 어, 제발 어, 그러지 말고 어, 나 솔직히 내가 나도 솔직히 할만큼 했어 어, 너한테 빌만큼 빌었고 나도 나름대로 할만큼 했다라고 생각해 어,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 이게 돌아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어, 돌아가면 얘가 받아줄까 막이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 너 와, 와도 안 반가울 것 같아. 응, 어, 안 반갑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를 말어. 응, 그런 생각 하, 그 자체, 그리고 그거 나빠? 안 돼? 어, 오면 안 돼? <웃음> 오면 안 돼? 응. 어. 음. 얘가 왜 그런지 알겠다. 어. 그래도 우리 파랑새가 참 착했는데. 에이. 야, 내가 솔직히, 어, 내가 솔직히 어지간하면 이런 말안 하는데 너가 참 착하긴 했어. 음, 너가 참 착하긴 했고, 그리고 너니까 나를 갖다가 이만큼, 음. 저기 막 관리를 했었던 게 아닌가? 물론 너는 힘들어 죽겠겠지만, 알아너 힘들었다는 거. 응.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났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있잖아. 응. 그래서 내, 내가 망 같으면 솔직히 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어, 너한테 망 같아서는 진짜 너한테 막 달려가고 싶어. 근데 내가 왜못 가겠니? 어. 나도 나도 내가 뭔뭔 뭐, 짓을 했는지는 알아. 어, 후회해, 후회해, 어, 후회하고 어, 아,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어, 솔직히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미안하다 그러는 것 자체도 네가 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나, 네가 나한테 욕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도 못할것 같아. 음, 욕할 것 같고 어. 와나나 나 너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어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 다시 가고 싶단 말도 못 하겠어. 응. 다시 뭐 말자 말도 못 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은 마음은 여러분한테 가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못 간다라는 거지. 아, 마음은 진짜 너한테 빨리빨리 빨리 가고 싶은데 아, 나는 그게 안 그거 안될것 같아. 어, 그걸 못해. 어, 이렇게 멀어지는 게 정말 너무 속상해. 어, 파랑새야, 나 진짜 너 좋아했거든? 어, 나 진짜 너 좋아했고, 너는 여자지만 너무 멋있어. 응, 음, 너무 멋있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했어. 응, 음, 왜냐하면, 나의 이 우유부담함이, 우유부담하냐, 이런 것들을, 음, 어 나는 항상 그게 내 자신에게 그게 내가 불만해 내가 어 우유부단 하긴 하지만 또 사고 칠땐또되게 사고를 치잖아 망설이다가 어, 가만히 있었으면 사고를 안 쳤을 텐데 어 그래서 너한테 진짜 어 데미지를 많이 준 것도 인정해 그리고 내가 한눕한 거 인정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못가너 이거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안 가고 있는 거 어. 너 내가 넓혀 가면 너 뚜껑 열릴 거잖아 나 최소한 그래도 그 정도 양심이 있어서 너한테 안 가고 있는 거야 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면 얘가 약간 어, 저게 뻔뻔한 게 없지는 않아 <웃음> 약간 뻔뻔한 게 없지는 않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너를 떠나서 내가 너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많이 어, 발전하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했어.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거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 어, 그렇다고 너를 떠나서 솔직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노력을 해도 해도 내 성격이 어, 이상하게 고쳐지지 않는다. 음, 고쳐지지 않아서, 어, 여자들이 나를 싫어해. 음, 나도 내가 이런 놈인지 몰랐어. 그때는,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나도, 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너를 갖다 그렇게 쉽게, 너의, 너와의 그, 의리나 신의를 갖다가, 시,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어, 너는 나의 최고의, 어, 연인이었어. 음, 최고의 연인이었고, 내가 정말, 어, 어, 마음에 품었던 사람은 너야. 너는 기분 나쁘겠지만, 이 소리 들으면, 알아. 어, 저기, 막, 너 진짜 밥상 엎을 거라는 거 알아. 어, 니네 성격에 밥상 엎을 거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 어, 너는 진짜 최고의 연인이었어. 음,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연인이었고 여러분들하고 사귀었을 때가 자기가 가장 자신감이 있었던 때래요 음. 앞으로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어,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래도 얘는 그, 어, 어, 그래도 얘는 음, 조금 낫다 음. 그런데 어, 혹시, 혹시,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참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어, 한번, 이 사람은 자기를 변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음, 변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일시적이라는 거지 일시적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졌다가 어 어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가지고 꼭 여러분들하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야 어,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는데 정말 잘잘 잘 생각하셔야 될 거야 그때는 응.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겪어봤잖아 어떤 사람인지 응. 어떤 사람인지 겪어봤잖아요 응. 미, 이거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1번 응. 카드하고는 많이 달라 응. 이거는 조만간에 있을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응. 미래가 그치 한달 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의 미래일 수도 있고 1 0년 후의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조만간에 일어날 미래인 것 같아요. 음. 아이 사람이 어, 뭔가 빠르게 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는 맞지만 있는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노하면 또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서요. 음, 왜 빨리 돌아서냐 하면 어, 이 사람은 어, 사랑을 깊게 하지는 못해 음, 왜 깊게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음,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남달라요 음, 조금 남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좀 변덕이 심해 음, 변덕이 심해가지고 여러분이 좋다 그러면 아난 싫어하고 갈 사람이야 음, 여러분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 그랬으면 아나너 싫어 이랬을 거예요 음, 조금 독특해 어, 좀 청개구리 같은 면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고 어, 말도 어, 어 지가 어, 들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면 듣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 귀찮아, 귀찮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이른다는 거지. 어. 그러고서 그 음반 까먹고 다시, 어, 뭐해? 이른, 이른, 이른다는 거예요. 뭐 어. 뭐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 약간 좀 체면, 체면을 중시해서, 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케이하면 나는 노 이러는 거고, 음, 여, 여러분들이 노 그러면 나는 예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냥 조말할 어, 때가 어, 저기 막내 입에서 두 번째 말이 나오 면나 강목 든다 어, 꺼져 이래요. 음 왜냐면 정신을 못 차렸어. 얘는 정신차리기 힘들어요 본인도 그건 알거야 어, 정신차리기 힘들다는거 음,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생겨먹은거 본인도 알아요 음, 본인도 알고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도 알지만 아는거하고 너무너무 미안한거하고 그건 달라요 어, 미안해서 못온게 아니라 이, 이게 얼마나 지가 큰일을 저질렀다는거 알기 때문에 오면 여러분들이 머리채 잡고서 쌍욕 할까봐 못 오는 거지. 음, 오고는 쉽다는 라 거야. 근데 개중에는 또 눈치 없이 오는 놈 있어. 개중에 어, 눈치 없이 오는 놈 있어요. 어, 머리채 잡힐 거 줄도 어, 모르고 어, 진짜 마해하고 오는 애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냥 꺼져 꺼져 어, 꺼져. 나 너한테 관심 없겠어. 꺼져 그러면은 어, 냅다 꺼져요 또. 음. 네, 조금 그 인정이. 없어. 어, 인정, 인정이 없고, 사람이, 그, 거 저, 저거, 저거 있잖아 인지상정이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게좀 없는 사람이에요. 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인정머리 있게 보일 수 있어. 이 카드상에서는 그렇게 보여. 다야 그렇게 씁니까? 어, 되게, 어, 젠틀하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안 하려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애를 갖다가 탁 알고 들어가면 뭐야. 어, 저기 막, 돈한 푼도 제대로 못벌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어 저기 막 얼마나 씀씀이가 세고 생각 없이 쓴다라는 거지. 생각 없이 쓴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항상 주머니가 어 주머니가 저 저기 막 시원해. 어 주머니가 항상 시원해. 음. 자, 이번 카드 여러분 아, 좋은 사람한테서 오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라이프가 그래요. 음, 끝이 안 좋네. 별로 좋지 않아요. 음, 오면 그냥 빵 차버리세요. 그럼 그냥 냅다 갈 거야. 근데 만약에, 정말 받아주고 싶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어 yes or no를 하지 말아요. 어좀 애를 매겨요좀 청개구리 같은 데가 있어서 yes 하면 no하고 no 하면 yes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yes or no를 하지 말고 어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만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해서 또 실증나면 후딱 가버릴 거예요. 음, 아우 선생님 안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 좋고요 네 암튼 이번 카드 내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게 얼마만한 미래일까? 음, 남편이 보냈나? 아내가 보냈나? 여친이 보냈나? 남친이 보냈나? 아니면 전남친, 전여친 누굴까요? 음, 누가 내게 미래에서 편지를 보낼까요? 어디 봅시다.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이게 뭘까 애매하네, 응, 애매해요, 응, 애매해.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것 같아. 음 응. 그때는 내가 어, 너한테 품은 마음을 갖다가 참 음, 마음은 어, 마음을 품어놓고도 왜 그렇게 했는지, 어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너한테 어. 상처를 준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투가 어, 세련되지가 못했어 파랑새야. 음, 파랑새 그래서 너를 갖다가 어, 너에게 상처를 준것 같고 음, 그러 인해서 네 마음이 많이 다친 게 아닌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버려야 될 것을 갖다가 어,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어, 그게 내가 너무 경솔했고 어, 너무 경솔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경솔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내가 그때는 내그 넘치는 그 성격을 갖다가 어, 그 제어할 능력이 별로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그때는 내가 아나무인이었어 아나무인이어가지고 어, 내 마음과 달리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 음, 조금 내가 그때 어, 너를 갖다가 제대로 배려를 해줬으면 아 이렇게 됐을까 어,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어.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미래를 계획한 사람 같은데? 음. 아니면은 미, 미래를 계획하려 그랬던가? 음. 네가 그렇게 나 나한테 실망을 했을 적에 우리의 미래는 어. 물거품이 됐다는 걸 갖다가 나도 그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어 말을 진짜 부드럽게 못했을 뿐이야. 말을 부드럽게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알아, 알아. 네가 뭐, 뭐 저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어 진짜 유일하게 마음에 품은 사람은 너 하나야, 응, 너 하나야. 응. 내가 내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어, 좀저기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내가 너를 어, 떠나, 네가 너무 실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 음, 응. 그게 그렇다 내가 진짜 너한테 되게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음, 그냥 좀 봐주지 그랬어 네가 그렇게 심하게 그 실망하는 걸 갖다가 얼굴에 다 드러내니까 내가 자존심상 어 너가 마음에 있으면서도 그냥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뭐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어때 내가 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 정말 너무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것 같아. 음 이제서야 하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쉽게 너를 떠나왔는지. 음 너를 떠나오고 나서 어 정말 바보 같은 내 행동 때문에 음 정말 많이 후회했다. 어, 얘는 진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많이 후회했어요. 그냥 어이없게 헤어진 거 같아 그래 가지고 내가 음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어, 살짝 어, 그런 게 왔어 우울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디프레스가 왔어 디프레스가 음, 왔는데 뭐 근데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어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고 아. 어떻게 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음, 너한테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음, 방법을 잘 모르겠고 어, 파랑새야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음,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내 마음을 어, 너에게 어, 말하고 싶고 너하고 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어. 음, 너하고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음,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어, 가능할까? 여러분 믿지 말아요. 어, 왜 믿지 마냐 아직까지는 예, 아직 아직 카드가 다안 나와서 좋아하기 일러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하고 떠나 오자마자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거 맞는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어, 좀 여러분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야 되나?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 말을 갖다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어 여러분한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고 어, 다시 시작하고 이 마음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 이게 이 입이 안 떨어진다 어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입이 안 떨어져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게 있어 어 건의적인. 나기 다기보다는 자존심이 조금 남달라 어, 자존심이 너무나 남달라가지고 뭐 조금만 싫은 소리라도 어, 그걸 못 참는다 어, 그래서 이, 이 관계가 음, 이 사람 때문에 이게 헤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대단하게 화낸 것도 아니야 어, 대단하게 화낸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고서 어, 네가 나한테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가 그냥 후루룩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전 남친 중에 혼자서 그렇게 스르륵 간 사람 있나요? 어,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누구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잘 생각해봐. 어, 누가 군 있어? 왜냐? 왜냐면 이 사람이 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요 물질에 대한 애정이 인간에 대한 애정보다 더 넘친다는 거야 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물질적으로 음, 쪼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 싶어. 음, 고개 고개 아깝다는 거지. 고개 아까워서 아 내가 너무 빨리 어, 때려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어, 어떤 그 인간적인 교류를 갖다가 할 때. 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이, 어, 마음이라는 거지. 어, 그 다음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 다음에 마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고 온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했냐라고 봤다면, 좋아한 거는 맞아요. 어, 좋아한 것은 맞아. 도아가는 맞지만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려고 돌아오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1차적인 이유가 바로 그 경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못보냐 아니에요. 어. 이 사람도 형편 궁핍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이 사람은 조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남들보다는 느려요 어, 결과나 이런 면에서 느리지만 그래도 이게 차곡차곡 모아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모, 모아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아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모아 놓은 사람도 있고 음,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 금전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 여자를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금전, 어, 그 다음에 마음, 어, 그 다음이 몸매, 어, 몸매가 제일 나중이야 이 사람은. 음, 두 번째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심성이 고아야지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 성격이 이런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넉넉하고 부처 보살 같은 여자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참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삐지면 말도 안 하는데, 어, 또 고집이 너무 셔가지고 어지간해서 꺾기도 힘들어. 음, 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고집만 생게 아니라.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은요또획 돌아서고 획 돌아서고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좀 삐져도 여지를 남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진짜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하고 휙 간다라는 거야. 음,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아쉬워. 어. 그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그리워해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서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잘해줬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성격이 초반부터 드러나진 않잖아. 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성격이 자꾸 자꾸 자꾸 처음에는 사람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단점은 다 감춰요. 어. 이 처음부터 자기 단점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 그다가 석달 사귀고 육 개월 사귀고 어일년 사귀고 그러면서 이게 차츰 차츰 다그 그러니까 껍데기가 다 벗겨져갖고 자기 알몸이 다 나오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사랑의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기 원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런 거 같아. 응. 어, 제대로 어, 뭔가 여러분하고 그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제대로 된 대화를 갖다가 해 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고쳐 나가고 서로 양보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어너 이래? 어아 알았어. 뭐 그러면서 그냥 휙 돌아서 느낌이라는 거야. 그니까 남아 있는 사람 은뭐 어때? 뻥 찌는 거지. 공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사회 섞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잘맞아 그러다 보니까 갈때 아셔. 아 조심해서 가세요. 아 아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너랑 나랑 한솥밥 먹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사회 섞근 정이 얼만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가냐라는 거야. 음. 아주 그냥 어, 얼굴로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어, 벙찌기도 쪘고 근데 뭐 이제 와서 음, 왜냐하면 얘는 그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고 싶어도 일단은 자기가 손해가 나면 안 하기 때문에 어, 아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여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자기한테 손해가 날 어, 인연은요. 1도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여러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진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에요 어, 그 사람 때문이야 음. 그사 그러니 거의 이게 환승의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어. 근데 거, 어, 거의 바로일 수도 있고 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환승각이 나와. 요러, 요렇게. 어 여러분이 어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갖다가 어, 실망했다는, 불만도 아니야. 그냥 실망했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싹 이렇게 냉정하게 갈수 있었던 게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지. 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그 사람하고 잘될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성격에 잘될 턱이 있나. 음, 잘될 리가 없지. 왜냐하면 사람이요. 이게 약간 기회주의자. 느낌도 나잖아 기회주의자 느낌도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그 기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잘돼 봤자 얼마를 잘될 것이며 인연을 만나봤자 얼마나 좋은 인연을 만나야겠냐 거야. 사람은요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그 사람하고는 되지가 않아 어, 그럼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당연히 안 되지 음그 사람하고는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에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물론, 뭐, 금전적으로는 지 저금통에 얼마씩, 달달이 얼마씩 쌓여갈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치 그, 아, 뭐, 저기, 뭐야. 자기가 그 지발등 지가 찍는다 그래야 되나 어 지가 지발등 지가 찍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졌던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은 멀리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음 그래서 뭐어떡 하겠어 뭐 이미 끝난 거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야 알고 있어요 네가 나를 갖다가 안 받아 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 음, 알고 있고 그냥 그냥 자기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니까 극적 극적 멀리 밤 하늘에 뛰어 편지를 갖다가 뛰어본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음, 뭐가 그러냐 하면 자기가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한테 다가간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같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어,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끝난 거이 어, 여러분들을 떠나서 갔던 그 여자 약간 환승의 느낌도 있는 그 여자 그 여자하고도 안 되고 어, 여러분하고도 안 되고 음, 둘다안돼 다 어, 인간사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 그거는 어, 왜 그러냐 얘는 이게 평생 이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바꾸질 못해 결국은 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될 팔자라는 거지 음 그렇게 보여 그간간이 여자야 있겠지 동거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걸 갖다가 이렇게 안 내놓는데 내가 누구랑 같이 살면 그사람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케어해주고 이쁜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거 자체를 갖다가 싫어하는데 어 어. 어떤 사람이 좋아라, 하고서 있겠냐고요. 어. 이, 이 사람은 그거야. 남이 꺼 받는 것도 싫고 나 주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어, 주고받고 이런 거 싫고 어, 그냥 니네 벌어서 너 먹고 나 벌어서 나 먹자 이런 저이에요 그렇다고 또 준다 그러는데 진짜 싫게 쓰니까 근데 받으면 또 지가 또뭘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려면 아예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 줘도 내마음에 드는 걸 줘야지 나, 나도 너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 어, 인간미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자꾸자꾸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지. 음, 이 친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나마 있던 친구도 다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성격이요. 갈수록 점점 지, 짙어져. 어, 왜냐면요. 그그 이제 그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을 그걸 뺏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이 사람이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돈통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아지면은요. 더안 쓰려고 그러지. 음,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겠습니까? 음, 내가 항상 그러잖아. 곡간에서 임신 난, 임신 난다고. 아, 발음도 왜 이렇게 안 내. 인심, 어, 인심 난다고. 그니까, 러 인심 난다고 하는데, 이 곡간에, 이렇게 곡간에다가 자물쇠 갔다가, 어, 삼겹, 사겹으로 싸놨는데, 인심이 있겠습니까? 어, 이 사람한테 공짜밥못 뭐 뜯어먹어요. 공짜밥묻어먹었던 배탈라.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런 거지 그 파란색아 그때가 그립다 어, 그때가 그립다 네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가 참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어, 참 내가 봤을 때내 인생의 최고의 여인, 연인은 너였던 것 같다 음. 네가 나한테 이 말을 들어서 기쁘지 않다는 거 알아? 어, 알아 그렇지만 어, 그거는 사실인 것 같다. 네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여자였고 암튼 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낀다. 어, 알아. 네가 나안 받아줄 거라는 거. 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너는 음, 내 인생의 최고의 여자였어. 음. 3번 카드 리딩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편지 누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음.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니면 남친일까요? 여친일까요? 아니면 첫 남친 첫 여친 누가 나한테 보냈을까? 아이고 이거 한번 헤어졌던 사람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음. 음, 어디 봅시다. 너는, 음, 너는 정말 이뻐. <웃음> 넌 정말 이뻐. 음, 음,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이쁜가 봐요. 어, 이쁘고 음, 그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건 너의 부유함이야. 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병신같아 내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데 와 내가 진짜 그때 머리에 총을 맞았나 봐 아니 그런 너를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진짜로 음. 너를 두고 내가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할 줄을 내가 나도 몰랐다 솔직히 음. 너를 두고 그런 미친 짓 거리를 할 거라는 걸 나도 몰랐다. 어. 아 그게 말이 그게 말이다. 어, 내가 변명 같이 들릴까봐 어, 말을 안한 건데 내가 솔직히 너의 사랑을 정말 너무 너무 바랬어 어, 너의 사랑을 너무 너무 바랬는데. 아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진짜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죠 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 헤어져 가지고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아 이게 무엇에 대해서 힘들었냐 라고 하면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 그 슬럼프에 빠졌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슬럼프에 빠졌다라는 거지. 어. 왜 슬럼프에 빠졌냐라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어 굉장히 노력해서 노력으로 이만큼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병신같이 어 내가 병신 같은 행동으로 그냥 순간에 저기로 어이 모든 걸 갖다가 잃어버렸다는 게난 견딜 수가 없어. 음. 내가 어떻게 얻은 너인데. 음,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얻어놓고 너를 잃다니.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 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놓고서 얻고 나니까 뭐야, 이 새끼. 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슬럼프에 긴 어떠한 그, 그, 그 뭐죠? 그 수영장에도 우리 영화에서 보면 수영 깊, 깊은 수영장에 주인공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지. 음. 그래갖고 이 사람은 조금 후회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어, 아직까지는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딱 후회한다 안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 경솔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 어, 약간 그런 그 뉘앙스가 보인다라는 거지 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그때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 파랑새야 네가 난날한 번만 봐줄 수는 없겠니 라고 어, 했었, 했었지 했었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꼭그 말로 한 번만 봐줘서 이게 아니라 나,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어, 꼭한 번만 봐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 했으면 얘가 알아듣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하여간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 그렇지만 우리 관계가 어 그냥, 너는 단호했다라는 거지. 음, 너는 일말에 망설임도 없었다. 어, 일말에 망설임도 없었다. 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는데, 어, 그래서, 어, 저기, 막 뭐, 너는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 떡, 이렇게 멀리 와서 이렇게 너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서 내가, 어, 그런 그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런 감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자니 음, 돌이켜보자니 이제서야 이 사람이 그 감정에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음 아, 이제야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던 때가 아닌가. 어, 이 사람은 그래요. 그때가 참 좋았던 때가 아닌가. 그, 어,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좋았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내 멋대로 하는 바람에 다 망쳐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을 갖다가 잃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 어,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갖다가 끌고 나가고 싶지 않았겠는가. 어, 끌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끌고 나가고 싶어 했지만 아 이게 이 사람 바람대로 되는 건아니겠어 모든 게다 바람대로 되지는 않아. 어, 모든 게다 바람되지는 않고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그걸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이,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심리적으로, 어,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음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는 그랬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지 그때는 그랬다 아,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을까 어 그딴 짓이 어떤 짓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게 딱히 그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바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나잇 같은 거어 그냥 그 가벼운 만남 근데 가볍지만 그 반드시 가볍지만은 않은 게그 첫선 텐미닛 그 노래 있잖아요 어~ 이 남자가 순간 어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 살짝 정신을 못 차렸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원나잇이면 들통이 났겠냐, 이거지.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 말고,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은, 어, 어떤 그, 품이나, 이런, 이게 그런 걸 있어. 어, 이게, 그, 품이나, 어떻게, 다, 조, 어, 조용, 조용?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다 나은 것도 아니야. 그니까, 러 뭐랄까, 음, 하여간 그거 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 아주 딱된 어, 아 아름다움이야. 딱된 아름다움. 이게 <웃음> 이게 뭐냐? <웃음> 이제 빈틈이 없다. 어 빈틈이 없고 어그 엣지 어 엣지 맞아. 좀 엣지 있고 어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어. 조금 남아하고 좀 달라 하여간 표현하기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어, 이거 카메라를 끄고 단어로 생각할 수도 없고 암튼 그런 게 있다면 이 여자는 도발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순간 뭔가를 갖다가 아 내가 이런 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순간 이, 이 여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원나이셨다면안 들켰겠지 어, 그렇지만 요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발각이 될 정도면 어, 발각이 될 정도면 어, 순간적인 인연일지라 하더라도 어, 강렬했다라고 봐요 나는 음, 카드에서 그렇게 알려줘좀 강렬하게 순간적으로 어떤 이끄는 그런 이끌림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일이 저질러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음, 생각할 거래도 없이 일이 저질러졌고 이미 물은 없질러졌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업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서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 그런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필요 없어서 자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 드렸던 공, 나를 얻고 해서 드렸던 공을 갖다가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원한 건다 내... 어, 저기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어내 어,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를 갖다 그냥 아웃 시킨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방에 아웃을 시켰지만 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많이 근데 물속으로 빠졌다 그랬잖아요 어, 물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이이 이 관계가 따, 이 관계라는 게 이런 관계는요 오래갈 수가 없어 어,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는요 지나온 세월에 비례하거든 내가 드린 노력에 이사 이이 사람이 그 그 순간 빠져든 그 여자하고는 이 노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순간에 만나서 불꽃같이 어, 몸을 섞다가 그냥 헤어진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어, 자기도 뭔가에 홀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제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놓고서 이렇게 한 방에 일, 잃게 되는 거지 한 방에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큰것 같아 이 사람은 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얘가 그러는 거야 너는 너는 나에게 있어서 어, 내 전부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런데 말 카드에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전부였는지 아닌지 내가 뭐얘 마음 속에 쏙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나? 아무튼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너는 내 전부였다라는 거야. 음, 내 전부였다. 그렇지만요, 어, 그렇지만 그치. 어. 아. 그렇지, 네, 내 전부였다.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 맞아. 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걸 그거였다가 행동에 하기는, 음, 마음 같아서 진짜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었는데, 그걸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배신감을 알고 있다라는 거지. 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화가 풀리질 않아.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어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 음,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게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 방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자고 그랬던 거지, 여러분, 헤,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좋지 않았어요. 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라는 거지. 내가, 아, 너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너와의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내가, 내가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내가 망가뜨렸고, 할 수만 있다면, 어, 가 어,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지. 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 여러분들한테 연락 온 사람, 연락이 올 거, 올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미래에서 온 카드니까, 어. 어 저기, 막, 근데 이게 그렇게 저거, 이게 그렇게 저거한 미래는 아닌가? 아니면 이미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뺑 쳐가지고, 어, 나중에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내나? 맞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 어. 근데 그 연락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이 기가 조금 죽었잖아요 기가 조금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이미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자신감 있게 한다고 했지만 어 자신감 있게 한다고 했지만 어 이게 그렇게 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냉 냉랭하게 어, 냉랭하게 대한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사람 뭐 어떻게 해? 여러분이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니까 뭐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어. 그냥 그래 이것도 운명이려니 어, 그래도 그냥 그런 거지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지. 그냥 한 번만 더 봐주지. 어. 그,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게 꾸역꾸역 참고서 저기 하는데, 그냥 너도 그렇게 해줘서, 어, 너도 나한테 한 번만 어, 인정을 베풀어 주지. 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정 베풀어 줬어요? 어, 이건 과거에서, 오, 미, 아, 과거래. 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저기 막, 저기 막, 애누리 좀 줬어요? 음. 이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냥 저기만 내가 너무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애누리 준 사람이 있어 어, 애누리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해, 어,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고백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카드가 이렇게 확 변하지? 혹시 혹시 안 헤어진 거 아니에요? 이때 된거 아니에요? 그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혹시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렇게 하고서 저기 막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갖고 헤어진 사람인가?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꽉, 그, 결국은 이 사람이 기회를 갖다가 거머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음. 음. 기회를 거머지긴 기회를 거머졌는데, 이게 이럴까? 어디 봅시다. 음. 이거 참 카드가 희한하게 풀리네. 여러분 혹시, 와이 사람은 현재 ing에요?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어 용서해 줬어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용서해 준 사람이 있는 거 같아 용서해 주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하고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가 싶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편이냐고. 남편과, 어. 혹시, 그럴, 준 남편의, 남편이거나, 어. 준 남편이거나, 아니, 헤어진 남편이거나, 아 뭐, 그런아 뭐, 암튼,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이게 이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단순한 남친은 아니었겠 거니. 음, 단순한 남친.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 받아 준게 아닌가 싶어. 어. 이게 미래의 손 카드는 맞는 것 같네. 와, 이 무슨 카드가 이렇게 반전이 많아? 여러분 이 사람하고 뭐한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뭐 이렇게 반전이 많아. 어 여러분들이 받아줬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받아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관계가 그냥 쉬그이 사람이 굉장한 노력으로 여러분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은 관계였고 이 사람의 관계가 여기서는 이 사람이 실수한 데서는 이 가족 관계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어 그걸 몰랐는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다 아는 걸 보면은 그냥 단순한 남친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음 단순한 남친은 아니었겠고 그래도 동거 아니면은 뭐 그 남친이었다 또 자주 보는 남친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족이 어느 정도 어, 가족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인정을 베풀어 줄수 없겠냐 나한테 시간을 내줄 수 없겠냐 했, 했었을 적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더준것 같아요 기회를 줬지만 어 결국은 어, 여러분들이 기회를 이 기회를 준걸 갖다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갖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어,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어. 그준 기회를 갖다가 그냥 상실하는 게 아닌가 어,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그 사람한테서 어, 기회를 한번 기회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기회를 잃은 그 사람한테서 어, 온 편지인 거 같아 음, 뭐 뭐라고 뭐 편지가 아냐고요? 그런 거지 어, 나는 그럼 네가 어, 네, 내가 너랑 있을 때 가장 멋졌다라는 거지. 너가 없는 지금의 나는 그냥 보잘 것 없고, 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는, 어, 가장, 어,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음, 그, 나는 그냥, 어, 너 없이 그냥 떠돌아. 음, 이 사람은 떠돌이, 떠, 떠도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다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 나 다시 너와 헤어진 이후에 너와 같은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어 나는 내 삶은 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어, 떠돌이 같은 삶이 되었다. 내 삶은 떠돈다. 이 떠도는 와중에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치우, 어, 말 없이 흘러가기에 거기에 이 말을 너한테 전한다. 파랑새야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음, 미안해. 네, 4번 카드. 아, 내용 마음에 드셨네요. 아까 여기서 너무 헷갈렸어요. 카드가 너무 헷갈리게 나왔어. 막 뒤죽박죽 나왔는데, 음, 그래도, 어, 맞는 것 같아요. 음, 남편까지는 아니에요. 또, 개중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어, 진짜, 동거? 어, 동거 아니면 은 남친이어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을 더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이 사람이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